안녕하세요 엔지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C# 스크립팅에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어, 이거를 그냥 그 댓글 혹은 이메일로 답변 드리기보다도 이렇게 비디오로 같이 찍어서 공유하면 어떨까? 뭐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다 보면 어, 그래서 비디오를 찍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아, 여기 좀 약간 길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파일을 보내달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파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파일을 열어봤는데, 여러가지 생각들, 이거 관련된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지금 이 댓글을, 어 약간 서바이브 키트 쪽에 닫아주셨는데, 그, 공부하시는 비디오 쪽, 아무래도 이게, 블리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A가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V랩, 흔히 이제 솔리드 오브젝트를 더하고 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거기에 맞는 비디오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어쨌든 이 비디오랑 확실히 연결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여기다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뭐 그냥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오늘의 문제가 뭐냐면 불리온 오퍼레이션이에요. 불리온 오퍼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솔리드 오브젝트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박스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이런 콘 형태의 모양이 있고요. 이두 개의 오브젝트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더해서 결국 하나 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이건 이제 유니온 시키는 거죠. 그래서 Ctrl Alt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인터섹션에 여기 쉐입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죠. 를그 다음에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오퍼레이션이 A 빼기 B인데 b 스 오브젝트에서 아니, 콘. 콘을 뺐죠. 콘 쉐입을 뺐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박스에서 스피어. 스피어를 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죠. 예. 그리고 지금 이건 질문자께서 주신 이제 오브젝트인데 a란 오브젝트 하기로 하고 b란 오브젝트 하기로 해서 이거를 유니온으로 더하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실선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아이템이 나오는 거고 두 줄이면은 리스트 그 다음에 1.3선이면은 트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따따따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서프트랙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불리원 오퍼레이션인데 이게 블리온 오퍼레이션이 이제 사실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문제가 좀 있었어서 버전 3땐가 4땐가 그때는 이 오퍼레이션이 안 됐어요. 요거 요거 요거. 사각형에서 정확히 이 꼭짓점, 꼭짓점, 꼭짓점, 꼭짓점을 맞는 원을 그리게 됐을 경우에는 항상 이게 깨졌어요. 그걸 맞았을 거야. 버전 4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5인가, 아니 6인가? 온가 6인가 버전 올라가면서 이거 픽스됐다고 막 오피셜 이야기 나오는 이렇게 나왔던 게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이런 애매한 컨디션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라인대 라인에 되게 뭐 폴리 라인 뭐 벡터 칼큘레 이런 것도 되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방금 같, 방금처럼 어떤 그 큐브의 입방차 안에다가 어떤 스피어 그것도 넙스피어야. 넙스피어의 만큼 그 공간을 도려낸다고 봤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할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디프런셜 지오메트리 쪽에 좀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오퍼레이션이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페일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하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은 이렇게 가는 하나의 스피어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피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는데, 요거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이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줌 클릭하면 얘가 센터로 오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 그쵸? 그리고 또요 지점, 요 지점이 정확하게 스냅핑을 지금 맞다 했거든요. 정확하게 요 지점이 맞고, 요 지점이 맞고, 요 지점이 맞았으면은 약간 이렇게 블크하게 이게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항상 안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약간의 트릭을 줬어요. 얘그 대상 오브젝트를 살짝 올려 주는 거야. 살짝 올려 주거나 살짝 내려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한 여기서 해 볼까요? 제가 무브라고 한 다음에 이 스피어를 잡고서 제가 z 벡터 축으로 아이고. z 벡터 축으로 0.001만큼 내려 볼게요. 살짝 내려간 거예요. 이 오브젝트보다 살짝. 지금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살짝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은다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이러면은 이제 오퍼레이션이 자 마이너스 1로 해주시고요. 어,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마이너스 1로 안되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로 해주시고 지금 이게 페일이 났는데 자 마이너스 1 예. 지금 이게 1로 했을 때왜 페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돼야 되거든요. 4정도로 올려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분리온 오퍼레이션이 완벽하지가 않아 보면 톨루스 값에 맞춰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특정 이거를 제가 인티저 말고 더블 넘버로 적을게요 아 5.000으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 수준에서 안돼 오퍼레이션이 완벽한 오퍼레이션이 아니에요 지금은 또 되네 그죠? 정확한 그 숫자 컨피겨레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0.001으로 올리니까 안되죠 원래 돼야 돼그잖아요 근데 살짝 내려주잖아요. 이러면또 돼요. 예, 문제가 없이. 이런 것처럼 약간 이런 트릭들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비단 라이너뿐만 아니라 쓰디 s 스 맥스라든지 뭐 메쉬 베이스 오브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도 마찬가지고 지오메트리도 마찬가지고 뭐 마야에서도 약간 안 됐을 경우 이런 트릭들을 좀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이런 트릭들이 있다. 수학적으로 약간 그 이셉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불리온 오퍼레이션 질문 들어오면은 그 학생들도 그렇고 약간 이런 애매한 컨디션 어떻게 잘 만들어와.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컨디션 아까씩 흐트러주는 거거든요. 어, 그런,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불리온 오퍼레이션이 뭔지를 일단 어떤 프로블럼이 있는지를 지금 대충 제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자의 어떤 그 파일들을 보게 되면,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유출을 하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쉐입이 하나 있죠? 자, 여기 쉐입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쉐입, 세 번째 쉐입. 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로프트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 틀이니까. 그죠? 이 앞에 있는 얘는 얘. 그 다음에 얘. 그죠? 얘는 얘. 예. 이렇게 해가지고, 타워가 하나 나오고, 타워 A, 타워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AB를 유니온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자께서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유니언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그라스퍼를 따라가시다 보면 은 결국 A, B 로프트도 시켰고 캡도 씌웠어 근데 이두 개가 왜안 더해집니까? 이 물음표 많죠? 엄청 답답해졌던 것 같아요 물음표도 되게 많고 이것도 왜안 나오냐? 원래는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지금 B랩 어 디컨스트럭션 시키고 다시 조인도 시켜본 다음에 캡으로 닫아서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안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 오브젝트를 일단 받아와가지고 어, 지금 이게 그 리스트이기 때문에 0번 인덱스는 b 랩 A가 나오겠죠? 그리고 1번 인덱스는 b 랩 B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B를 살짝 올렸어요. 0.001만큼 Z축으로 살짝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b 랩이 유니언이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유니언이 됐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를 올리지 않는다고 친다면 아마 안될거야. 자 영화면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톨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이 브리온 오퍼레이션의 그 메스메릭 유퀘이션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리온 문제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뭐꼭 비단 라이노 뿐만 아니라 아 그런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약간의 트릭이에요. 트릭인데 어. 아무래도 우리가 라이노 API를 쓰니까 라이노 a p i 서 지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트릭을 지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밑에 쉐입, 중간 쉐입, 위에 쉐입 해서 각각의 쉐입들 로프트 시켰는데 아니면은 이 방법 말고도 그냥 하나로 로프트 시키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은 좀 이렇게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방변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질문을 받은다면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어.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보다가 사실 이 블리온 오퍼레이션이 가장 여기서는 맥센스에 보이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트릭을 좀 풀까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어, 이거를 이제 이 코드 레벨로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더블 클릭을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 제가 톨런스 부분을 좀 건드렸었는데 0.001로 일단 주고요 여전히 지금 오브젝트가 어? 자, 어, 세미, 세미콜론 안했네요.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마우스 올려보면 널뜨죠. 오브젝트가 널뜨고 이것도 지금 실패했어요. 이 블리온 오브젝트도 실패했어요. 지금 empty 오브젝트가 나와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릭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일단 트리가 있죠. 트리 오브젝트에서 루프를 돌면서 로프트를다 한거죠. 지금 보시면은 세개의서비스를 아, 서피스가 아니라 커브죠 커브를 만들어 놓고 로프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캡을 씌워 놓고 지금 이게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워 타워 a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로프에서는 타워 b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여기서 어그 더블 오프라고 해가지고 001이라는 이제 밸류를 그냥 줬어요 예 0001로 해도 괜찮고요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각각의 루프를 돌 때마다 어 0006씩 더하면서 살짝 살짝씩 올려주는 거야 오브젝트들을 그런 트릭이어서 이 지금 만들어진 요 여기 Capt Object라고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거겠죠 위아래로 아이 오브젝트를 받아서 Translate 이라는 그 API가 있어요 무브를 써도 괜찮은데 그냥 Translate이 편하니까 Translate 넣어주고 x y z 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Z축으로 살짝 올렸어요 살짝 0.001이 올라갔겠죠 사실 이건 0으로 해도 되겠다 0.0으로 해도 되겠죠 0.0으로 하고 처음에 0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에은 0.001이 올라간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플레이를 시켜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되네요. 그래서 트릭을 쓴 건데 동일해요. 아까 제가 그 안됐을 때 컨디션을 살짝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불리온 오퍼레이션이 수학적으로 잘 되는 컨디션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트릭을 썼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살짝 올리니까 이제는 이, 이게 이제 어, 들어오게 되죠. 사실 0.001이 뭐 크면 크고 작은, 작으면 작은 톨루엔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에 딱 제가 생각나는 거는 사실 이거기 때문에 이걸 일단 임플멘테이션 해봤고 아니면은 지금 이 다른 단계에서 보면은 지금 이 쉐입 있죠? 요 쉐입? 요 로프트를 시키기 전 쉐입 단계를 어, 여기에서 하나의 쉐입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은 이게 안 됐다고 싶을 경우에는 이두 개의 쉐입을 만들어 놓고, 섹션을 자른 다음에 이 섹션을 그냥 로프트 시켜도, 시켜서 하나의 그냥 그 비랩 덩어리를 만들어도 될것 같고, 다른 전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분께서는 지금 맥닐 커뮤니티에도 올려서 뭐 답이 없었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아, 요거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뭐, 약간 이런 식의 트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사실 저한테 코드 같은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 수업, 제가 올려드린 수업 자료에 의해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 제가 최대한 빨리 그 리졸브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무슨,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고리즘 짜주세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원하는 알고리즘을 짜달라고 저한테 연락은 주시지 말고 어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내가 갖고 있는 질문 다른 분들도 질문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답을 드리고 답이 없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아카이브를 해놓으면 다른 후배들 뭐 공부하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비디오로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아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라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